어느 네살배기 딸을 동반한 부부가 놀이동산에 놀러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아주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딸이 사라져버렸다. 당황한 부부는 놀이동산의 미아센터에 가서 관계자에게 딸이 혹시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딸은 미아센터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둘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누군가 딸을 미아센터로 데려다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미아센터 관계자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놀이동산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도록 지시했다. 단한군데 출입구만을 제외하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따님을 볼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부터 밖에 나오는 아이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따님은 어쩌면 옷을 갈아입고 있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두 부부는 더욱 불안해졌지만 워낙에 심각한 표정의 관계자의 말이었고 어쩌면 영원히 딸을 볼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진지하게 출입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체크했다. 그러던 도중 어떤 남자가 팔에 남자아이를 안고 문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둘은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짧은 머리카락이었는데다 남자아이용 옷을 입고 있어서 자기 딸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남자 아이는 여용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신발은 분명히 딸이 신고 있던 신발이었다. 남자는 곧바로 놀이동산의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딸은 약에 의해 잠들어 있었지만 상처는 없었고 무사히 부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사실 보통 유은지라면 미아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과장된 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놀이동산의 멋진 대형에는 역시 어두운 이면이 있었다. 실은 이 놀이동산에서 최근 그런 유괴사건이 빈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꽤큰 규모의 유괴단이 놀이동산 내에서 활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납치한 후 그 장기를 곤란해서 그것을 장기 밀매 딜러들에게 팔아치우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놀이동산 측은 그것을 눈치채고 경찰과 함께 수사를 펴고 있었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매스컴에 알려지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고 한다